어. 안녕하세요. 반스코리의 은주원이고요 여러분 지금 저의 545를 보고 계십니다. 어. 널리 백사이드 크루이고요. 어, 되게 힘 빼고 그냥 가자마자 가볍게 할수 있는 기분 좋은 트리인 것 같아요. 백스미스를 좋아하는데 백스미스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백스미스 하고 나서 팝아웃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팝아웃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백스미스에서 팝아웃을 하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그럼 뭐라 해야 되지? 스위치 백테일 스위치 백테일로 길게 이렇게 밀고 싶은데 아직 또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짧게 짧게밖에 못 밀어요. 연습 중이에요. 와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스위치 트래플립.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몸이 안 따라줘 가지고 이게 어깨를 아, 사실 잘 모르겠어요, 이게. 어. 오, 어, 자, 가장 어저 어조... 어 아. 에라라라 너는 근데 왜 이러고 있니?